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뭔가를 따라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캐컷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상편집 툴에 대한 지식을 드리려고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제 강의를 어, 앞에서부터 쭉 봐오셨던 분들이면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안 듣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제 강의를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강의들을 일단 보는 순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영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캡컷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캡컷 PC용강 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강부터 2강 뭐 이런식으로 쭉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간 것들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1강 2강 3강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강까지 다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강의들 있죠. 번호가 붙어져 있지 않는 나머지 강의들은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보고 싶은 강의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매번 이 캣컷을 할때 처음 캣컷을 만지고 혹은 혼자서 막 공부를 하다가 주의사항들을 잘 모르고 이 캣컷을 접근하는 분들한테 매번 매번 주의사항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음, 따로 설명은 하진 않지만 하여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셔서 공부를 하셔라 이거는 제발 한번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캣컷을 많이 다루었고 편집을 많이 하다 보면 컴퓨터에 계속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 혹은 요새는 ssd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용량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찌꺼기가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점점 점점 점점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편집을 하고자 하는 소스를 컴퓨터에 복사를 할 수도 없고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보내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야 버려요. 자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저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녹화를 하고 지금 화면 캡처를 하고 있죠. 화면을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캣컷에서 편집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취미생활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 예. 파파스 캠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도 대부분은 저는 뭐 프리미어라든지 파컷 같은 거안 씁니다. 제가 캣컷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다 캐컷에서 편집을 해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도 캐컷용 모바일을 깔아놓고 짧은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을 폰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편집을 하다보면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쭉 쌓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 편집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저는 이런 프로젝트 파일을 다 버리거든요. 자 그냥 버릴 때는 그냥 선택해가지고 쓰레기통 버튼만 누르면 바로 없어집니다. 어, 지금 저는 당장 버릴 생각이 없어서 일단은 놔두고 있는데 저는 주로 캠핑 다녀왔던 영상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파스 캠핑이라는 캠핑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은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지워요. 그래서 지울 때는 이렇게 드르륵 긁어서 쓰레기통 두번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긁어서 쓰레기통 자 이렇게 긁어서 쓰레기통 이걸 쓰레기통에 버린과 동시에 백업해던 에다날아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보내기가 끝난 다음에만 지우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캣컷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편집하기 위한 템플릿을 하나 제 나름대로 마련해 놨는데 이 템플릿 안에는 별게 있는게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소스를 다 지웠으니까 전부 다 미디어 분실로 떠 있잖아요 그죠 자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싹다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지워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음, 이런식으로 하면 다 지워져요 화면 밑에서도 사라집니다 자 제가 주로 어떤 상태로 놔두느냐 면 제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요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요 부분 끝에도 요렇게 시작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매번 만들기 귀찮으니까 얘를 남겨 놓은 상태로 그냥 닫아요 그럼 자동 저장이 되겠죠 얘만큼은 저는 버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자그 외에 제가 캠핑용 영상을 편집을 했을 때는 저는 보통 한 1박 2일 캠핑 다녀오면 한 8시간 정도 많으면 펴, 이, 촬영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프로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컴퓨터로 옮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바탕화면이든 내가 원하는 위치든 복사를 막 해놓습니다. 예, 그거를 캐컷에 가지고 와가지고 막 편집을 하면 이렇게 용량이 어, 필요한 내가 촬영한 소스만큼이 이렇게 누적이 돼요. 자, 이렇게 누적된 소스. 자, 지금 얘를 다 버렸으니까 얘를 열면 또 액박이 뜰겁니다. 어마어마한 액박이 뜨겠죠. 그죠? 제가 소스를 편집이 끝났으니까 원본 소스를 다 지웠단 말이에요. 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액박이 떠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캐컷은 뭔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열고 그리고 여기 가져오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와봅시다. 자 그러면 무조건 얘는 프록시가 동작을 해버려요. 이 프록시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록시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4K로 촬영했다 풀 HD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적으로 컴퓨터에서 다루기가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는 그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뻐벅뻐벅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록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수정하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록시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쓰겠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720짜리나 540짜리의 작은 크기의 화면을 컴퓨터에다 무, 생성을 해버립니다. 그걸 프록시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시간 편집을 하고 있을 때는 프록시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영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게 되고 내보내기를 누를 때는 원본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안 좋았을 때는 이 프록시가 거의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좀 좋다 하더라도 4K 같은 걸로 촬영을 했을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록시가 동작을 해야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프록시를 꺼버렸다? 그러면 프록시 만드는 과정이 없어지겠죠? 음, 당연히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뻐벅거리게될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렇게 프록시 파일을 계속 만들게 돼요. 자 제가 쓰레기통에 지금 잠깐 버렸는데 어 이걸 복구를 지금 하기는 조금 힘들 것같고요자이 프록시 파일이 어디에 생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디에 세, 생성이 되느냐 자 처음으로 돌아왔죠 캡커켜자말자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서 너트 모양 아이콜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설정이 나와요 자이 설정에서 성과에 가면 프록시 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있고 지금 제 컴퓨터에 무려 56기가나 프록시가 쌓여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록시는 편집이 끝나지 않는 동안 그러니까 내보내기를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되잖아요 그 동안에는 얘를 지우면 안 돼요 근데 내보내기를 했다? 더 이상 영상 편집을 손댈 일이 없다? 완전 끝! The End 상황이 되면 이제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프로젝트 파일을 그때는 이 프록시를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 프록시 파일이 있는 위치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컴퓨터에 이런 위치에 있어요. 캐커 폴더 안에, 유저 데이터 안에, 캐시 안에 뭐 에이전시 캐시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려면 여기를 한번 눌러봐요. 그럼 경로가 쫙 나와요. 이 경로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탐색기 같은 걸 열어주시고 탐색기에다가 얘를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경로가 잡히거든요. 엔터를 치면 이 안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이 파일이 뭔지 궁금해서 이 수정한 날짜가 4월 6일이라고 돼있잖아요 4월 6일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이 4월 11일인데 자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더블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지금 마이크를 타고 막 달리는 영상이 지금 저한테 저장이 돼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한 날짜로 이렇게 쇼팅을 해가지고 다른 날도 한번 볼까요? 4월 6일 께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소팅을 거꾸로 해가지고 최근 날짜 아 이게 진짜 옛날 것도 있네요. 진짜 옛날 거는 JPG 파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MP3 파일, MP4 파일 중에서 4월 1일날 촬영한 게또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캠핑 가서 촬영한 영상이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록시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이상하게 막 꼬여 있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속성을 확인해 보면 얘는 대부분 사이즈가 720으로 돼 있어요. 프록시는 720이나 540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 720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본 영상은 있는 상태에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량들이 컴퓨터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자 이거 용량 한번 보세요. 2기가 거의 2가죠. 기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있어요. 제 컴퓨터에. 근데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한 번씩 얘를 한 번씩 지워 주셔야 돼요. 자, 지워 줄 때는 지금 언제 지워야 될지 설명했죠. 내보내기가 완전히 끝나고 편집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눌러 주면 프록시 파일을 지우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싹 지웁니다. 자, 그러면 0이라고 돼 있죠? 자, 0이라고 돼 있고 얘 누르면 확인이 안 된다 했어요. 다시 탐색기에 가 보면 방금 작업했던 그 캐시 파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지워지고 뭐 이렇게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요건 그냥 딜리트해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 아까 전에 56기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용량들을 깨끗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휴지통도 한번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들어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프로젝트 자이 프로젝트도 여기 눌러서 여기 눌러서 프로젝트 온 거예요 자 프로젝트에 오면 여기는 캐시라는 크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캐시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캐시는 뭐 캐시를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라고 돼 있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 캐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용량에 따라서 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시의 역할을 한번 알려드리면 이걸 지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열어요.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겠죠? 뭐 텍스트도 쓰고 뭔 짓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환도 쓸 거고 편집 효과도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미디어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뭔가를 하나 꺼내올게요. 자, 여기서 나는 음... 이런 영상을 하나 꺼내겠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근데 다운로드가 없는 것들은 이미 제가 한번 눌러본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이 전부 다 캐시에 쌓여있어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7초 정도의 해피 뉴엘 영상 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쓰겠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지금 7초짜리 영상이 들어온 거죠. 자이 상태에서 얘를 닫을게요. 자, 지금 캐시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5.09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8.6메가 정도. 방금 그해피뉴웨어가 8.6메가 정도가 되는가 봐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더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다 가져가서 자, 좀더한 요거 요것도 한번 눌러보고 얘도 한번 눌러봤어요. 자, 누르긴 눌렀는데 쓰진 않았죠.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용량이 늘어난 건 없어요. 자, 다시 여기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서 캐시를 보면 용량이 늘어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캣컷은 온라인에 캣컷 서버에 이런 라이브러리 영상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오디오라든지 텍스트, 스티커, 이 모든 것들이 캐커스를 설치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아놓지 않습니다 캐커스는 설치형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언제 가지고 오느냐 하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얘를 한번 눌렀을 때 다운 받기 버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야 웹에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쪽 서버 캐커 서버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이런 동작들도 원활하게 동작이 안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도셔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눌렀다 쳐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어디 쌓이는 거냐 내 컴퓨터에 쌓이는 거죠 전부 다 캐시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 두고요 뭐 안에 엄청 많을 거잖아요 정말 시간을 할애를 해서 다한 번씩 눌러봤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내 컴퓨터에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디오에 가서 음악이 있잖아요 자 음악도 여기 보면 추가 기능들이 있죠 자 요것도 만약에 한번 눌렀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기 사용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는 내려받기가 없잖아요. 요거는 저장이 안됩니다. 음악은.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 쓰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음향효과는 어떻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려받기 있죠. 아까하고 틀리죠? 여기에 BGM은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것만 있는데 그럼 얘는 언제 쓸수 있느냐. 인터넷이 연결 안돼 있으면 못 쓴다는 얘기예요자 그런데 음향효과 안에는 온갖 것들이 있지만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든지 얘네들은 전부 다내 컴퓨터에 캐시로 저장이 됩니다. 텍스트.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텍스트를 쓸 거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면 우리가 얘를 뭐 글꼴 같은 것도 여기 보이시죠? 다운로드 버튼이 다 있잖아요. 자 지금 요런 것들은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글꼴이란 말이에요. 자 얘를 눌렀다. 그러면 필기를 이제부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필기 저 폰트도 내 컴퓨터에 쌓이는 겁니다 스티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다운로드 버튼 이 있잖아요 누르는 순간 컴퓨터에 다운받아요 편집 효과도 마찬가지 전환 마찬가지 필터 마찬가지 조정 기능은 사실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운로드 받는 기능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설정하는 거라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뭐라 할수 있어요 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를 겁니다 캡컷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으면 쓰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저렇게 일일이 다 하나씩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다면 캡컷을 오프라인에서 쓸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쓰기에는 편집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캡컷을 이용하실 때는 휴대폰하고 테더링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간에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게 훨씬 좋아요 모바일 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바일 버전은 늘 인터넷에 연결이 돼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용량 그 데이터 용량을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휴대폰 사용할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뭐 PC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제가 편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파일을 가지고 온 적도 없고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온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록시는 안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캐시만 점점 늘려져 있죠. 자, 캐시가 지금 5기가나 쌓여 있어요. 자, 얘를 싸그리 삭제를 합니다. 자, 지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자, 이게 다 끝날 때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쌓여 있던 모든 캐컷용 캐시들 다 지우고 있습니다. 자 캐시를 싹다 지워도 조금 남긴 남아요 한번 더 눌러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최저까지 지운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게요 자이 상태로 다시 방금 작업했던 거 그냥 열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텍스트 눌렀잖아요 아 스티커 같은건 눌렀죠 지금 전부 다 다운로드를 다시 해야 되고요 편집 효과도 제가 평소 때 쓰던 것들 다시 받아야 되고 전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혼합 같은거 늘 쓰거든요 눌러야지 그때 서야쓸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캣컷을 마치 처음 깔았을 때 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캣컷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이 프록시와 그 다음에 캐시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능을 생각을 좀해 놓고 기억을 해 둬야 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면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컴퓨터 용량이 아무리 남아도라도 캐시는 자동으로 지우기를 할수 있는데 프록시 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몇 번에 걸쳐서 용량 큰 것들, 촬영을 많이 한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프록시가 열심히 돌아갔던 분들은 어지간하면 한 번씩은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는 쓸데없는 파일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뭐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한번더 설명드리면 이 프록시를 설정할 때 프록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제가 얘를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하고 폴더를 선택을 하면 얘는 바탕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프록시 파일이 지저분하게 바탕화면에 쫙다 나오는 겁니다. 자, 나는 만약에 컴퓨터에 C 하드가 있고 D 하드가 있고 E 하드가 있고 막 하드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 프록시 파일을 다른 하드디스크로 잡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좀더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도 돼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새로 하나 만들고 뭐 D하드나 다른 하드도 상관없습니다. 캡컷 이라고 하고요 프록시 라고 저장을 하나 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캡컷 프록시로 설정을 해주면 앞으로 이 폴더 안에 찌꺼기들이 다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지우기를 하셔도 되지만 여기 들어와서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한 번씩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지금 그냥 보여드린다고 바탕화면에 잡아놨지만 여러분들 집에 하드디스크가 따로 있다면 그런 데다가 용량이 좀 이렇게 큰 쪽에다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때 어딘가는 내가 편집을 하기 위한 파일을 옮겨 놓잖아요 그 파일이 옮겨져 있는 하드디스크하고 프록시용 하드디스크는 분리를 하는 게 이왕이면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뭐 굳이 이걸 돈 내고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할 필요는 없고요 이왕이면 이제 프록시랑 원본은 분리를 시켜놔야지 컴퓨터의 입출력이 좀 원활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캣컷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강의를 한번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해가 바로 되신 분들은 그냥 기억만 하시고 넘어가셨다가 컴퓨터 용량이 뭔가 가득 찬것 같다 그럼 한 번씩 캣컷의 프록시를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는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가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거나 도움이 됐거나 정말 괜찮았다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도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직까지 좋아요하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있죠? 꼭 누르고 이 영상 닫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